최근 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되살리기 위해 아바지라는 사이트를 통해 부활 서명을 받고 있는 게임들이 있는데요. 유저들이 서명을 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들이 있고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유저들이 서명운동에 참가를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퍼스키 익스프레스는 마비노기를 만든 데프캣이 2009년 8월에 출시한 게임으로 최근에도 보기 힘든 썰매견 육성 MMORPG라는 파격적인 장르로 유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기노기에서 썰매 끄는 패시 나왔을 때 유저들이 농담삼아 데프캣이 썰매 끄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PVP와 경쟁에 지친 유저들이 이 게임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게임의 수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컨텐츠와 썰매의 주행속도 인플레 이 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됩니다. 에서 갯설매 주제에 80km 속도까지 나오는 괴랄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4월 18일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 넥스는그 당시 서비스 종료에 대해 아이유를 광고모델로 사용하고 엄청난 매출을 올린 비슷한 장르의 게임 말과 나의 이야기 엘리샤를 비교하며 이게 다 아이유 때문이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청원 사이트를 가보면 1600명이 넘는 유저들이 서명운동을 한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물론 많은 유저들이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었지만 모바일이나 패키지 게임으로 다시 오픈해도 될 정도로 게임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쿵야 어드벤처는 넷마블에서 2007년 11월 15일에 출시한 3d rpg 게임으로 야채 불랑리 캐릭터들이 납치된 소녀 아리를 구한다는 귀여운 설정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유저들에게 익숙한 양파 쿵야, 샐러리 쿵야 같은 귀여운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요리사나 운동선수 같은 독특한 직업들을 통해 다른 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쿵야 히어로즈라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게임의 핵심 시스템인 변신 카드의 밸런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운영자가 게임을 포기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데이트를 반복했습니다 유저들은 이런 책임감 없고 허술한 운영에 점점 실망하게 되었고 신규 유저는 물론 기존 유저까지 대거 이탈하면서 기나긴 아무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 2월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너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소식 때문에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플레이했던 유저들은 알수 없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고 비슷한 게임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라 서비스 종료 사실을 무척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번 다시 볼수 없을 것 같았던 쿵의 어드벤처는 청원 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목표 인원 2,000명에 1,000명이 넘는 유저들이 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비스를 했던 게임이지만 확실한 컨셉으로 유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탈레이지는 게임하이에서 개발한 TPS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메카닉들이 등장해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국내 게임 시장에서 SF와 메카닉을 다루면 망한다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개발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게임도 각종 밸런스 문제와 너무 매니악한 장르 때문에 유저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엎친 데덮친격 넥슨이 게임하이의 유저 DB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절반을 날리는 회복탄급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개발사는 DB의 복구보다 서비스 종류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2011년 1월 급하게 서비스를 종료하며 유저들에게 빅노스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대급 사건을 일으켰던 게임이었지만 이 게임의 부활을 기다리는 유저들은 생각보다 많았었는데요. 목표 서명 1만 명을 목표로 8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지금은 거의 볼수 없는 메카닉 TPS 장르를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끝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애정을 가진 유저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버플래닛은 2010년 1월 14일에 출시한 캐주얼 mmorpg게임으로 글로브 뷰라는 색다른 뷰를 제공하며 유저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안겨줬는데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래픽 때문에 저연령층만 즐기는 게임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성인 유저의 비율도 높았었고 에버플래닛을 플레이하며 힐링을 느낀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도 직업 밸런스 및 너무 늦은 업데이트 그리고 허술한 이벤트 운영 때문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블랙데이 이벤트로 진행했던 검은궁 이벤트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유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 이벤트 아이템으로 짜장면과 짬뽕이라는 아이템을 제공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짜장면에서 발생했는데요 운영자의 실수로 드랍률 100% 증가가 적용돼야 하는 아이템이 무려 1 0 0라는 수치로 적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희귀 아이템들이 대량으로 풀려버리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만으로 게임이 망한 거라고 할수 없지만 어느 정도 큰 지분을 차지했고 결국 에버플래닛은 2017년 1월 19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어이없는 실수들과 운영적인 부분에서 큰 실망감을 안겨줬던 게임이었지만 에버플래닛을 즐겼던 유저들 게임의 부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청원 사이트를 보면 만명이 넘는 유저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주 잠깐 에버플래닛을 즐겼었는데 5년 전에 망한 게임을 되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에버플래닛을 그리워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유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레드는웹 기반 3D 커뮤니티 게임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싸이월드처럼 미니파크라는 공간에서 원하는 BGM도 직접 설정할 수 있고 방명록을 쓰거나 친구한테 놀러가기 등 다른 게임보다 커뮤니티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주순으로 나왔던 MMORPG에 질린 유저들이 커피레드를 하며 인싸인 척 다양한 친구들까지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매니악한 장르가 게임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신규 유저 유입또한 적어지면서 사람들로 가득 찼던 미니파크는 페어처럼 변해갔는데요. 개발사는 결국 2016 2016년 8월 19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고 퍼피레드를 끝까지 즐겼던 유저들은 게임 장례식까지 진행하며 게임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강조한 게임이다 보니 퍼피레드의 부활을 기다리는 유저들은 생각보다 많았고 청원 사이트에는 목표 인원 2만 명에 1만 천명이 넘는 유저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퍼피레드를 했던 유저들은 그래픽이 뛰어나고 전투가 화려한 게임들도 좋지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게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부활을 꿈꾸고 있는 서비스 종료된 게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막상 부활하면 그때의 그 재미를 느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 다시 한번 접속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수 없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